여기, 옛날 여무대터인데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기어요여보기여여러 아, 수백 년된여 같은데 나무 가운데가 다기어버렸어요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웃음> 왓? 자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청와대의 3대 나무 중에 하나 주목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목나무는 수령이 730년 됐습니다. 임금님의 늘이나 고급 활의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주목이란 나무가 가운데가 다피어버렸어요 청와대 갱무대 뒤쪽에 있는 이 주목나무는 우리나라의 산지에 골고루 퍼져있는 키큰 침엽수 입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간다 는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